옷차림에 연연할 만큼 어수룩했던 시절은 오래전에 지나갔지. 이게 신분을 감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이야. 내 손으로 술상이라도 내오길 바라나? 날 안쳐두고 손님 행세를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거야. 그래도 그 기계만큼은 인정해주지. 적적한데, 마침 잘 됐군. 풍류라는 걸 즐겨볼까? 넋이 나갔군. 썩 물러가라. 웬놈이냐? 어딜 가미민 이건 작별인사. 어? 자, 흐들어져라. 이건 작별 인사! 어? 자! 흐들어처라모욕적이군 <웃음> 이걸 입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홀가분한 기분이야. 거친 부하들 위에 올라서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.